안녕하세요 공돌아지 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고차 살때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 쭉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음, 저는 우선 어떻게 샀냐면 차를 어, 중고차를 직접 검색을 제가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가서 보고 뭐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중고차 물을 뭐 많이 사거나 아니면 뭐 지, 이전에 중고차 업자를 하, 했거나 뭐 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뭐 진짜 차를 잘 보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엔진룸 열면 어? 엔진이 있네? 어? 근데 오일은 어디다 넣지? 어? 와셔액은 어디다 넣지? 라고 할 정도로 거의 잘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사는 방법은 조금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배운 거를 조금 전달해 드리는 개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중고차를 살때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차를 살지를 먼저 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내가 가격을 뭐 예산을 2천만원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어 그럼 2천만원에 맞는거 그냥 그 가격에 있는 차 아무거나 빨리 나오면 그걸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뭐 제가 지금 타는 차가 BMW니까 뭐 BMW에 뭐 대충 보면 어, 가격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 그래서 2천에서 뭐 3천만 원 사이 하면 뭐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아 그냥 이중에서 저렴한 거 그냥 내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야지 하면은 차를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차가 종류도 너무 많고 이게 이 차에 이 차이 옵션이 적정한 가격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차에 대해서 비전문가고 그냥 엔진 눈을를면아 엔진이 있구나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차를 살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내가 외제차를 사겠다 국산차를 사겠다 뭐 아니면 나는 소형차를 사겠다 그 정도도 정하시면 안되고요 아! 나는 BMW 뭐 3시리즈 뭐 G20을 사겠어 아니면 뭐 F30을 사겠어 정도까지는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차종을 가장 빨리 내가 시, 사고 싶은 차종을 가장 빨리 고르는 방법은 동호회를 활용하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저도 그래서 동호회를 들어가서 한한 한 달? 한 달, 한 달은 한한달달좀 너무 길고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BMW 차를 사고 싶어서 BMW 검색을 했죠 보면 이제 뭐 가입자 수가 쭉 있어요 어, 요거 그냥 간단히 설명해 주면 이쪽은 약간 진짜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BMW 네 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약간 업자들은 별로 없고 이 사이트는 진짜 개인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요 사이트는 사람은 훨씬 많은데 업자들도 좀 많고 그런 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들어가서 보면 이제 어, 여기 들어가서 아, 이거 내가 타고 싶은 차를 찾아야지 했는데 보면 중고차 들어가서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쭉몇개 눌러 보시다가 가격대에 맞는 거를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아니면 친구분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한테 추천을 받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뭐뭐쭉 있어요. 근데 보통 볼때 디자인 정도 보고 뭐 어차피 길거리에서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디자인 정도 보고 뭐 대충 사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먼저 어떤 차를 살지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저는 GT차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트가 BMW GT에 관련된 동호회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우선 본인이 사고 싶은 차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 뭐, BMW 3GT 치겠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검색하면 다 대부분 광고가 많기는 해요. 근데, 뭐, 쭉 있어요. 이런 거좀 보시고, 이제 찾아야 돼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차의 옵션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BMW 3GT를 사고 싶다라고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해연도에 옵션이 뭐뭐뭐뭐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게 외제차를 사시게 되면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산차 같은 거 보시면 많죠 우선 그래서 뭐 여기서 여기서 이런 옵션들이 선택 그 그레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렇게 갈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지 내가 중고차를 살때그 기준가를 정할 수가 있고요 아 이게 뭐 2천만 원에 올랐으니까 아, 이거는 적정한 가격이야 아 이거는 이런 이런 옵션이 없는데 2천만 원이네 아 이거는 좀 비싼 거야 라는 거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요 옵션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3GT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GT하고 럭셔리하고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데 럭셔리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면 몇개 없어요, 옵션들이. 그래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부분 쉽게 판단하는 거는 휠 사이즈예요. 지금 요거는 아마 17인치 휠이고 요거는 아마 18인치 휠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휠 사이즈로 보는데 이제 차 튜닝 할때 휠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장에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스포츠 패키지라 범퍼들이 좀 다른 거고요. 우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보를 좀 입수를 해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고차 사이트보다는 동호회에서 뭐한한달 정도 잠수 타면서 이것저것 글들 보다 보면 대충 아 이런 차는 이 옵션이 있고 내가 이 차를 사면 되겠네 라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정할 수가 있겠죠 중고차를 사실 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들이 저렴한 건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올라와 있고 여기서 지워지지 않아 지워진 상태가 아니라면 이차 가격들은 차 가격보다는 어떤 사람이 뭐천 원이라도 저렴하게 올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황을 좀 보시고 아이차 내가 살려는 차의 가격은 뭐뭐 뭐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사이네, 뭐 아니면 천오백에서 이천 사이네라는 거를 좀 아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색하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엔카 들어가시면 뭐 여기가 제일 크니까 수입차 보시고 저는 제가 샀던 뭐 BMW의 가장 많은 거뭐 3시리즈 계열로 할게요 그래서 3시리즈를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를 사시려는 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거를 정하 내가 어떤 차를 사겠다는 라걸 정하고 이런 거를 선택하셔야지 중고차를 사실 때 조금이라도, 아, 이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비전문가 입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셨더라도, 아, 이게 제일 맞네요 F30이. 왜 그러냐면 G20이 나온 지 18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델로 사시면, 뭐, 가장 가성비 높게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신 모델에서 한 단계 전 거를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시면, 저는 디제차를 선호하니까, 디제차를 보고, 자, 여기서 또 옵션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까지 정하시면은 괜찮은데, 솔직히, 내가 F 시리즈를 사겠다고 하면, 여기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까지 선택을 하시면은 뭐 아주 좋기는 하겠지만, 여기까지는 두고요. 그 다음에, 연식도 우선 두고, 뭐 주행거리도, 대충 제가 중고차 살 때는 10만 언더로 보통은 생각은 해요 10만이 넘으면 조금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언더로 생각을 해서 최소한 8만 정도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지역은 뭐 우선은 뺄게요 뭐다 있으니까 그리고 판매자 부분은 개인하고 브랜드 인증만 하세요 딜러는 보통 이 가격에 만약에 이 가격에 딜러가라 그러면 여기에 수수료 따로 붙고요 보통 아시죠? 유튜브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기를 맞았네 저렇게 해서 사기를 이렇게 맞았네 하는 것들이 뭐이 분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내가 차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아예 쏘, 뭐야 그 관심선상에서 제외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딜러분들은 다 빼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는 하셔도 좋은데, 뭐, 제가, 저도 그냥 직장인이다 보니까 리스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일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색상 이런 거 선택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시면, 뭐, 몇개안 되네요. 우선은, 그래서 요거 중에 하나 볼까요? 아, 3만 키로네. 근데 이게 지금 3만 키로에 뭐, 2,500만원, 3만 키로에 2,700만원, 뭐, 3만 키로에 2,780만원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는 엑스드라이브고 하나는 엠스포츠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하나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동일 맵은 가격대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대요. 보통 한이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뭐 대충 보겠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아까 봤던 것들도 2,780만 원짜리도 들어가서 보면, 네, 뭐 이거는 M 스포츠 모델이니까 아까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뭐 적정한지 아닌지 대충은 나와 있으니까 아, 이 정도 가격이구나라고 이제 하겠죠. 여기는 아, 요거는 업체 브랜드 인증 칸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뭐 이렇게 보죠 그러면 뭐야 어, 이거 어, 이쁘게 생겼네 괜찮네 이거밖에 확인을 못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그쵸? 그리고 이제 보통 밑에 아뭐 있죠 아 완전 네뭐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보험 이력을 보셔야 돼요 이게 보통 사고가 많이, 이 보험, 제가 이거, 저도 엔카에서 차를 판매를 했었는데, 엔카에서 차팔때 보험 이력 등록을 해요. 이게 돈이 따로 들지가 않아요. 보험 이력 할 때. 그래서 이거를 보통 안 등록해놓은 차는 보험료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있죠. 그래서 보면, 뭐, 부품가 120만원, 뭐, 부품가 200만원. 부품가 70만 원뭐 부품가 뭐 이렇게 있고요. 대충 여기서 이 보험 내역을 보실 때 중요한 점은 부품대가 최소 500을 넘어간다. 그러면 꽤 심한 손상이에요. 저 중고차나 그니까 아, 외제차를 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험 사고가 났을 때는 정식 수리 센터에 가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정식 수리 센터는 부품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뭐, 제가, 그, BMW 제 차, EGR, 그, 교체 받을 때, 그 EGR 교체하는 거가 한 15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EGR만 교체하는데, 뭐, 공인 포함이겠지만. 그래서, 대충 부품가 기준으로 부품가가 500만원을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고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가가 국산차보다는 상당히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사고 있었으면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구요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이 뭐한 두번 이나 한세번 이내 에 있는 거를 사시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이게 사람 손을 타다 보면 뭐잘 관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거를 아 이거 보고 바로 전화해서 이제 뭐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요렇게 를한 하루에 한번 정도 보통 하루에 저는 한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퇴근하기 전에 한번 정도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요 검색 옵션에서 그게 이제 걸리면 대충 이제 새로 등록되는 것들이 생기겠죠 이제 뭐 이렇게 있다가 새로 등록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는데 그 새로 등록되는 것들이 생기면 아 이거는 어? 시세대비 조금 비싸네? 아 이거는 시세대비 조금 싸네? 라는 감이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판단을 해서 사실 이제 가서 전화를 해서 직접 확인을 하고 뭐 보는 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몰라요. 이게 이게 싼 건지 이게 비싼 건지 모르는데 이 자, 이거를 한... 한 달, 한 달, 한달 이내 한 3주, 2주 정도 이렇게 매일 들어가서 보다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요거는 동호회 페이지 들어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중고차인데 이런데 보면 그러니까 아까 엔카에 그런 매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여기 뭐 동호회 이제 중고차 뭐 이런 데도 이제 좀 보시면 여기서 풀 튜닝 된 차들이 있어요 뭐 이런 예, M3죠 M3는 넘어갈게요 M3는 튜닝 네, 한게 좋을 것 같으니까 보통 AMG 마이모고 익스테리어 불투닝 블랙 크롬 뭐 이런 거 볼게요 그럼 보면 이렇게 좀 튜닝 한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튜닝한 차를 싫어하는 거는 아닌데 이렇게 튜닝 하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관리는 확실하게 하세요 뭐 엔진 오일도 저렴한 거 절대 안 쓰고요. 항상 좋은 거 쓰고 하는데, 이제 튜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에 손이 많이 갔다라는 거죠. 뭐, 이거를 샀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바꾸고, 저거 저렇게 해서 바꾸고, 그러면 차를 많이 이제 뭐 하면서 뜯었고, 뭐 수리하고, 다른 부품으로 바꾸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 튜닝 차는 관리는 보통 이 차주분들이 굉장히 관리는 잘 하시고요. 그리고 뭐 소모품이라든지 뭐 오일류라든지 뭐 타이어라든지 이런거 확실히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차가 많이 뜯고 분해하고뭐 정비하고 이런게 있을 수 있어서 장단점이 명확하다는 라 것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저또 하나 보면 이게 동호회 올라오는 글들 중에 뭐 여자가 운전 여자 여성분이 운전을 해서 뭐 아주 깨끗한 차입니다 하는 거는 저는 대부분 걸러요. 그게 뭐 개인적으로 여성분을 비하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음, 보통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와이프는 본인이 꾸미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죠 여자분들 좋아하는 뭐 백이라든지 그런 거보다도 차의 관리가 상당히 미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성분이 운전하던 차는, 그래서 막 이렇게, 겉은 좀뭐 깨끗이 정리를 하고 깨끗할 수도 있지만, 그, 차 관리라든지, 뭐 운전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분이 운전하던 차는 저는 피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제 그 가격대가 아 이게 저렴하다라는 거가 판단이 되는 느낌이 오면 이제 전화를 해서 뭐 확인을 하고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어제 차를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종을 고르실 때도 가능하면 음 모델이 많은 차뭐 있죠. 벤츠 한번 볼까요? 벤츠 보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거, 세개 있는 거, 이거 좀 오래됐으니까 뭐세개 있겠죠? 이런 거보다는 가능한, 뭐, 벤츠에서도, 이게 딱 보시고, 뭐 많은 거 있죠? 뭐, 근데 이 클래스는 좀 가격대가 있으니까, C 클래스에서, 뭐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요 매물이나, 여기서 지금 한 14년서부터 현재니까, 일반적으로 중고차는 한 5년 정도가 됐을 때가 가성비가 가장 괜찮거든요. 그리고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중고차를 사실 때는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를 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부품들을 찾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내가 부품들을 찾고 그 부품 가지고 공임 나라나 기타 이제 뭐저 오프라인 샵등 가서 직접 뭐 이렇게 수리하시고 하는 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저도 몇몇 몇 가지 수리를 좀 했었는데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부품 찾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직접 관리하면서 찾는다고 하면 중고차 사시는 게 좋고요. 아, 나는 그런 거 귀찮고 힘드니까 그러면 보증 기간이 남아 있는 차를 사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전체적으로, 그니까,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한 3주 정도, 이제 쭉 모니터링을 하셔서, 이제 차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어, 연락을 해서, 가서 보고 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내용이 좀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 제 차를 직접 예시를 들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